<웃음> 오늘은 성찬식과 관련해서 짧은 강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식과 함께 성례식에 해당되는 거죠 보통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말하지만 구원을 실효성 있게 누리게 하는 기도를 성례에 호함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림 문답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어, 미국의 그 A.A. 하치라고 하는 그런 조직신학자도 그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성례라는 것은 언약과 연결을 하여 은혜의 방도로 쓰이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은혜의 방도 혹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경륜과 연기하여 그 구속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 창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도 창조의 목적과 관련된 언약적 성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과 나무하고 이제 생명나무입니다. 오늘은 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잠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천지창조하고 인간창조가 나오고 선악과 금령으로 행위언약이 나타나서 이제 성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선악과라고만 등장하고 있지만 2장 구절에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선악과와 같이 주어져 있지만 성례와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선악과만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3장에서 타락 이후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것에 대한 말씀에서 보면 생명나무도 성, 성례로 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도 읽은 말씀이지만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초두에 보면 생명수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과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데요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하여 있다는 기록에서 생명나무가 첫 창조 때에 성례로 쓰인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땅에서 시작된 구속의 경륜이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전면에 있지만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첫 창조 때 목표했던 그런 내용이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만 오늘 어, 보, 볼 거지만, 여기 빛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빛에 대한 내, 내용은 좀, 그, 그, 이제 다시는 태양빛과 같은, 아니면 그, 달과 같은 광명이, 별과 같은 광명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빛이 되시, 되셔서 그렇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웃음> 첫째 날 창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셋째 날에 가서야 그 해와 달과 별의 광명들을 만드는데 그러면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인가? 이 태양이나 뭐 달이나 별이나 그런 것들이 참 빛이 아니고 참 빛은 아 이제 주님이 이 빛이 되시고 그 빛의 본질에서 그 첫째 날 빛이 나타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이 제일 끝에 게시록 22장에 그거와 상응되는 그 구절로 나타날 때그 빛이 쓸데없고 이제 주님이 참빛으로 비추신다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하고 게시록 22장, 창세기 초두의 내용하고 그, 시록 22장의 내용이 굉장히 그, 이게 전조와 후조가 아주 교양학처럼, 김홍전 목사님 교양학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아주 짝이 마저 떨어집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오묘하게 그, 그 지혜를 쓰셔서 역사를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용어들이 하나도 허투루 쓴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조의 성소인 에덴에서 행위언약을 맺을 때 선악과 금령을 지켜서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생명 나무를 이제 타락 이후 징벌을 받아 취할 수 없었는데, 삼위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으로 완성이 되어 최종적으로 그 실체인 생명 나무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첫 사람의 타락으로 그 생명 나무 그리 이제 차단, 아까 3장 22절로 24절의 내용에서 차단됐었는데 그리로 나가는 길이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첫째, 그첫 창조 때 있었던 생명나무는 실제 나무입니다. 동산에 있었던 실제 나무, 선악과 나무도 실제 나무고. 그 혹시 실제 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실제 나무가 아니면 창세기가 이상하게 풀어집니다. 신화적으로 풀어질 수도 있고. 성경을 얼마든지 해석 자기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게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실제 나무가 아닙니다 게시록 22장에 나오는 시, 생명나무가 실제 나무가 되면 또 이상한 게시록 해석이 나와서 그 상징하고 실질로 얘기하는 내용들을 전부 왜곡시키게 됩니다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일을 하늘의 원형으로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시 그것을 회복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런 개념들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그 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자언 11장 30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그 시작과 아, 아, 구속사의 시작과 마지막 과정의 그, 마지막의 그 중간 과정에서 의인과 이기는 자에게 보장된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구약의 그 의인의 개념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게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기자가 그 창세기의 내용도 알고 장차 이제 완성될 그 생명나무의 내용도 알고 예언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그 <웃음>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이제 나중에 보자 하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이 계시록 그 22장에서 이게 이제 성취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완성되는 내용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건데, 단순히 그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시, 실제 실제 생명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원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이제 그, 그 그분의 경영에 그 경륜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고 인간이 창조돼서. 그, 그 영적인 세계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다가 그것을 그, 그 완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굳이 인간에게 언약이나 성례로 매이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빚을 진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두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또그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선화가 검령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영원한 내용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길게 오래 살아가는 그런 개념에,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런 개념에 영생이 아닌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완전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례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실 빚을 지신 것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성례를 통한 그런 경영을 작정하시고 역사 속의 상징과 표징으로 게시하시고 때를 따라 이행하시며 실질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배려를 안다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그의 언약과 그에 관련된 성례를 즐겨 순종해야 되고 기도 기꺼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위로울 수가 없고 또 공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성례에 3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이제 신약의 게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또 표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인치신다는 거예요 성, 성례라고 성 하는 그그 그,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그 내용을 취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한 그걸 공적으로 삼아서 그 성례로부터 보장된 내용을 취하는 게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빚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행위에 뭐 공과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의식을 세우시고 그런 절차를 따라서 그걸 누려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의로울 수가 없고 그것이 의로운 공적의 행위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후에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 자책할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것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고린도전 4장 4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 이후 우리의 언약적 순종과 성례의 행위는 주님이 지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상징하고 표징하고 인증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런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은혜로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례를 행하는 것 자체로 무슨 그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광을 구하게 된다면 이처럼 어두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누려야 하는데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격하시켜서 취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그 언약과 성례를 접근해서 그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도 보겠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그 수단들을 자기 사랑의 수단으로 써서 타락하고 말은 것 아닙니까? 죄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한 방도를 내리셔서 그 완전한 세계로 그 영원한 세계, 그 충만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데 그걸 알지 자기 중심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그만 것에 대해서 어 서운하게 생각해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실족하게 된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이제 타락 이후에는 뭐더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법정적이고 뭐 그 도덕적인 완전함을 우리에게 덧입해 주셔서 그것을 이제 재창조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례로 이제는 초창조 때그 목표하셨던 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산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례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별된 공간에서 그 법과 제도를 통하여 영원히 충만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것을 잘못 사용 해서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도 다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한 목적적으로 쓰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 오셔서 그것을 회복할 복음의 개시를 내리심으로써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중보자인 후손이 그 신인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시며 에덴에서 목표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시하시고 때를 따라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와 6월절 준수를 통해 그걸 바라보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사건을 중심으로 성찬과 세례를 지정하시고 그것이 표징하는 바를 말씀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신을 의지하여 인증받고 구체적으로 온몸으로 증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례는 단순히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원으로 참여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 가운데 재창조된 인간이 그 완성될 천국에서 실체로 누리게 될 것을 여기서부터 모든 감각기관으로 확인하고 기뻐하며 즐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말씀과 함께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에, 이게 무슨 올림픽과 같이 참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참여한 그 목적을, 성례라는 게 항상 그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성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또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로서 세례와 성찬을 누려간다고 할때 그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손으로 만지고 예,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확인하고 즐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웃음>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생활 속에서 은혜의 방도를 따라 성례가 성례되게 하는 순종의 내용이 없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부정하고 결핍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찬식과 관련해서 성례에 대해 짧게 상고했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해 생각했고 그것을 완성으로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과 그리토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리토의 구속의 언약 안에서 제정된 성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즐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으로 그 완성된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려가야 하고 그것을 통해 증여되는 실질적인 변화의 내용을 확신있게 인격으로 또 사역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성례에 대해 그저 한때의 경험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점진적인 장성을 이루며 날마다 그 영화로운 상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